치나 하나, 나 하나, 라나하그라나 하나, 푸시.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나 하나, 하나, 하나, мне нужен врач! н а ш а т р я д ы Я надо пошла!